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디스턴트 킹덤즈란 그런 게임입니다. 사실 그 게임 소개 영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평가가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란 이야기는 논란이 좀 많다는 이야기죠. 제가 플레이했을 때도 지금 로딩 시간이라든가 그런 기타적인 요소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로딩하는데 한 3분 걸렸어요. 어찌됐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게임으로 들어가면 뭐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자 이것도 다른 게임과 그 동일하게 한 1년 정도 묵혀놓으면 그나마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건물이라던가 뭐 개선 요소가 업데이트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하는 것보다 나중에 플레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구입은 했으니까 자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선택은 프리플레이고 자 어디다 질을까요 일단 맵은 두 개밖에 없죠. 일단 오픈 스페이스에다 질게요자 이렇게 찍고 자 종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종족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뭐 여기는 딱히 언급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효율의 드워프 드워프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참고 튜토리얼은 휴먼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튜토리얼 즐기고 싶으시면 휴먼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드어프하겠습니다자드어프 광장이죠. 진짜 드어프스럽네요 맨날 그 튜토리얼로 휴먼만 하다보니까 음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드워프는 정말 드워프 같네요 자어찌될까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쪽에 돌이 있고 이쪽에 음식이 있고 이쪽에 나무가 있죠 그래요 일단 생산시설은 이렇게 짓는다고 가족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봅시다 뭐 시작은 다들 아시겠지만 웨어하우스를 먼저 지어야 돼요 자 웨어하우스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어놓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니면 속도를 잠깐 잠깐 올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데려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우스라는 걸좀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하우스도 한번 지어봅시다자이 하우스는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 음... 마켓을 웬만하면 빌딩 안에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작업을 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회전시켜 놓고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에이,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도 짓고 여기다가도 지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죠. 이 안쪽에다 마켓 플레이스 작은 거를 만들게요. 회전을 시킨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되겠죠? 음된것 같아 자 이렇게 지읍시다 그리고 길을 연결해야 돼요 길을 연결해야지만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자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원을 좀 끌고 와야 돼요 자, 어이. 자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외관상으로 눈에 잘안 보이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머리 창을 자주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유념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죠. 말을 만들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제너럴 쪽 보시면 이게 이주자 이게 탈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4명이 왔고 아직까지는 음 딱히 내용이 없네요. 어디보자 지금 올려는 사람이 10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어. 진물 좀만 더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전에 작업을 하나 합시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총 10명이 있어야지만 이 해당 건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 진행시켜 놓고 요건 만족시킨 다음에 완료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우스당 건물이 하나씩 아니 두 명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여섯 명 있을 거고 자 이쪽에다 집을 좀 만들어 볼게요 하나 이렇게 지어야겠죠? 둘 음 여기는 끊기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저희가 헥스라고 해서 이 구조별로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어 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런지 그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너베이 지켜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음 어디다 지을까 그냥 여기다 짚시다. 여기다 짚고. 자, 하우스를 두개더 지었으니까 퀘스트는 완료가 될 거에요. 일단 길 연결하고, 여기도 길을 연결합시다. 자,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퀘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물을 해금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해금했죠?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합시다. 자 앞으로 배워야 될게 상당히 많고 이거에 따라 건물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노블티어, 공예가, 공예가티어 그리고 뭐 시민티어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면서 위로 위로 쭉쭉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스톤인 것 같죠. 스톤을 집중을 합시다. 스톤 집중하고 자 이제 생산 건물들을 만들어야겠죠. 자 한번 만들어봅시다. 일단 이쪽에 그 아이들이 있죠. 체집에 관련된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방향을 맞춰서 좀 지어봅시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이렇게 찍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일단 먹을 거는 음이 안에 있는 거 자동으로 수확을 할 거니까 일단 기다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 나무도 좀 필요하죠? 나무도 뵐수 있게 럼버야드가 있죠? 이 럼버야드를 지어볼게요. 자, 회전을 시켜서 한이 정도 자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한번 짓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을 연결하고 끝! 됐어요. 한이 정도면 사람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조금만 더 지읍시다. 자, 여기다 길을 연결하고 이쪽도 길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도 길을 연결할까?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집을 좀만 더 지을게요. 자 이쪽 라인이 문제인데 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지을 수 있을까? 현재 우선 이거밖에 답이 없죠.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을게요. 이렇게 짓고 이 안에다가는 길을 연결하고 나중에 물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물도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이것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길을 좀만 더 연결하고 집을 좀만 더지읍시다 하우스가 있죠. 자 하우스 재료가 보자하니아 돈이 없나? 나무도 없고 우주도 없고 기다려야겠네요. 자 속도 좀 올립시다. 자 이쪽에서 나무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관하기 시작하죠. 음좀 기다리고 그것도 사람 생기면 이쪽에서 채집을 시작할 거예요. 좀만 기다립시다. 아직 하우스가 10개가 안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지금 우물은 만들기 시작했죠. 앞으로 하우스 두, 두 채만 더 지면 될것 같아요. 여기 두 채가 있으니까요. 됐어. 자 나무들 빨리 가져오시고 그리고 잡쪽에서그 슬롯 하나를 이런식으로 배치하면 종족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휴먼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다시 심는데 30% 비용이 절감되고 뭐 오크는 또 뭐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익이 떠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박스가 안 뜨죠? 원래 이게 뜹니다. 여기에 어느 자리를 앉히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엘프는 자연 치환, 그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 나무 자란 속도 아니면 뭐, 재 요소라던가 그런 걸 감소시켜 줄 거예요. 아, 이게 안 보이니까 또 답답하네요. 그렇죠 나중에 지켜볼게요. 자 집을 두 채만 더 지으면 되고 지금 먹는 게 제대로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이 없어서 다들 불행해하고 있죠. 자 빠르게 집을 지어서 다른 연구도 좀 마무리 일지시다야 이렇게 질 수가 없구나. 이건 되니? 이건 되니? 음 되는 것 같지만 좀 여기다 질게요 그냥. 이런식으로 지겠습니다 됐어 자 퀘스트 완료됐죠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돌 관련된 생산건물을해금시킬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음.. 우리 빵을 만듭시다 일단 빵을 만드는게 맞는것같아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이미 요건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 이거는 퀘스트가 완료됐죠?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음 이건 아직 멀었네요 그리고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돌을 채굴해야 됩니다 돌은 좀 먼데있죠 먼데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좀 빠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스톱 마인을 짓어야겠죠 스톱 마인을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일단 제 생각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속도 빠르게 하고 말아서 건설해주겠죠 나무가 이미 40개가 있나봐요 연결되네요 이 그래픽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좀 최적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얘네들이 편법을 쓴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육각형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그 육각형이 그 하나의 마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한계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제가 다른데도 에그 마을을 또 구성할 수, 그거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물물 그 교환을 통해서 나중에 물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빵도 만들어볼까요? 포커스 자 이렇게 하고 기다립시다. 자 30년까지 확장을 하라고 되있는데 지금 애들이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먹는 게좀 부족해서 난리가 난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집을 좀만 더짓읍시다 어차피 퀘스트를 완료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완, 그, 연결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쪽에다 짓을까요? 여기 남는 공간이 좀 있긴 하니까, 음, 여기다 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어볼게요. 있고, 여기도 하나 지을까? 음... 애매하죠. 그럼 이렇게 짓는 건 어때? 이렇게 회전시켜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길을 연결할게요. 자, 여기랑 연결시키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그래요. 집을 두채더 지어야 돼요. 좀만 더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한채 지을 수도 있고. 여기 자리가 남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회전을 시켜봅시다. 음, 그냥 한, 남은 한그루 포기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합시다. 됐어 자 이렇게 되면 퀘스트는 완료가 될거고 그런 다음에 농장도 한번 지어봅시다. 자 농장은 음 딱히 질거한 곳이 없어 보이긴 해요. 이쪽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띄어서 지을게요. 자 농장 농장을 만들고요. 또 바로 옆에다 지을게요. 자 길을 연결합시다. 끝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냥 그렇다 치고 자 여기다가 필들을 지정할게요 일단 뒤쪽까지 가는 거는 얘네들한테 지장을 주니까 이거를 좀어 아이고 잘못 지었죠답 다시 지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남는 자리 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길도 연결할게요. 그렇고, 연결하고 좋아요. 이러면 별을 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게 있죠 어디 한번 볼게요 자 빵은 해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금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을 중간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락을 시키고 얘도 확인해야 돼요 얘도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기다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쪽 라인에다가 음, 빵집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윈도빌는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고요. 이 앞으로 돌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돌이 많이 쌓였는지안쌓였는지 쌓였는지 봐야 돼요. 바로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베이커리를 만들겁니다. 베이커리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바로 오물일를또 만들어줄게요. 그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빵을 만드는데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빵 제공받으면 애들 해피해지는 겁니까? 해피해지겠죠? 일단 서머리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평균 해피니스는 67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는 그... 매일 뉴욕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고 만화는 아직 생산은 안하고 있죠. 자원은 아직까지 좀널널하고요자 이런 식으로 밀가루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제 곧 빵을 만들겠죠. 어, 만들기 시작했죠. 기대가 되네요. 이 빵을 먹는 순간 그 너네들은 행복해질 거야. 자 해피니스 올라가는지 한번 봐야 돼요. 보세요 빵머니까 아주 행복에 교화하죠 점점 올라갈거고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 시켜도 될것 같긴 해요 자 이따 이렇게 하고 그래서 50명의 인구를 좀 맞출게요 자 이런식으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자, 자원이 자될 때마다 좀 눌러줄게요 아 우드가 모자르구나 좀 기다릴게요 4명이 됐어요 4명 4명이 됐는데 이전보다는 요구사항이 좀 많아질 테니까 어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업그레이드 갈까? 호자 이쪽은 자원 있나요? 있죠 자 이런식으로 지금 인구수를 좀 늘려 볼게요 자꾸자꾸 어, 하우스를 더지으라고되 있는데 그냥 업그레이드 시킬게 그 공간을 좀아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놓고 좀만 버티면 돼요. 이 이게 세금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 좋은 그 집일수록 세금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놓고 업그레이드가 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없어요. 다시 심을게요. 지금 돈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심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범위 내에 그딸기라든가 나무들이 심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모자라면 다시 심으면 돼요.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거 할때 종특을 좀 따집니다. 이게 왜 종특 라인은 안 뜨지? 원래 떠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오클일 경우에는 30% 줄어들고 왜오크만 보여줘? 예. 에다 고용합시다. 아무튼 이런게 있어요. 예, 튜토리얼에서는 그, 저 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참 신기한 게임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하고. 자, 아마 나무가 생겼을 테니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아우 자원 있니? 있죠. 자, 음, 내 집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오이 됐어요. 매직. 자, 매직에 대해서 해금이 가능합니다. 연구 트리 한번 봅시다. 이제는 터반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터반이 영토 확장한 데 필요한 요소예요. 이거 연구만 하고 다른 거 진행을 할게요. 자, 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게 여기가 있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아, 없어요. 총안 되면,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업그레이드 시켜도 돼요. 근데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툴을 지금 만들 수가 없어서, 기다리긴 해야 돼요. 일단 60면 만들고 나서, 다른 건물, 그 차근차근 지어볼게요. 너는 안 되는구나 자두 개만 더 됐어 자 이쪽은 자원이 모자르니까 기다리고 자 서머리 한번 볼게요 돈이 29씩이나 벌리죠? 잘 벌리죠? 아 이러면 된것 같아 행복합니다 자, 빵도 적당히 잘쌓여고그 대신 지금, 어, 효율성좀 올리긴 해야겠어요. 이런, 이런 애들이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하나 지어놓고, 여기다가, 심기 버튼 누르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어차피 얘는, 아, 어... 재료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일단 테스트 겸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호잇 기도 연결하고 됐어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지 업그레이드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벌써 60명 됐죠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터환이 해금이 되겠죠 자, 터반 어디갔니? 일단 여기서 해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가 있죠? 자, 스티즌 티어 이거 소방 건물이죠? 터반을 하나 지으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버커스 하고 아, 그 전에 이거 테스트해야죠. 자, 이거 심어봅시다. 아, 이런 거였구나. 아이러면별 문제 없겠네요. 먹는 거 가지고 고통받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그 다음에 집을 좀만 더 지을게요. 집을 아마 일꾼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봅시다. 자 이코노미 쪽에 가가지고 토탈 레지던스 이거 일꾼 배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나? 안 되네요. 아쉽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인구가 없다는 마크가 안 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떴구나. 뭔데 떴니? 아, 이거, 이거 해달라고? 다 고용합시다. 에라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하우스를, 음... 이렇게 짓게요. 일단 두 개만 짓고, 이거 업그레이 시킬 거예요. 자, 길을 연결하고, 길을 좀 연결한 게 애매하다. 나중에 이쪽에다가 메이커리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될게 이제 만화에 관련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게 만화 웨일이라고 돼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인상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저 건물을 좀 쓰긴 해야될거예요 일단 건설 한번 해봅시다 이 아이는 좀 쓸모없는 아이니까 끝자락에다 지어보던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다 지으면 딱이겠네요 연결하고 호잇. 자, 빨리 와서 작업을 합시다. 됐어. 됐고. 자, 터반도 만들어야겠죠? 터반. 터반도 터반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나무 25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생산 건물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스트레스 해소시켜주는 건물도 아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다 지을 필요는 없어요 참고하십시오 애들 행복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떨어졌어요 먹는게 회복이 돼서 그런것 같은데 몇개 있니 저희 자 리소스 한번 봅시다 스트로베리 80개정도 있는데 일단 뭐괜찮은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좀 기다릴게요. 그러고 난 후에 하우스 하나만 더 만듭시다. 아 자리 안 되는구나. 자 만화 100 정도가 차있기 때문에 그 우리 토템이라는 걸좀 만들어봅시다. 이게 생산속도 올려주는 토템인데 어디갔지? 왜 안보이지? 아 여기있네요. 이게 행복도 올려주는 거고 이건 리스크 줄여주는 거고 세금 올려주는 거고 이거 생산 올려주는 게 있는데 그치 이거죠. 자 여기에 대부분 생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한번 지어봅시다 호잇! 그 대신 얘도 만화를 먹기 때문에 많이 먹죠? 그럼 이거를 좀 줄이면 돼요. 자, 좀 줄이니까 조금씩 소비가 됐죠? 다시 올리,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스테빌리티를 좀만 더 올리고. 또 내려가네, 에라이. 87, 아니야. 그 4단계로 낮출게요. 고정이 된것 같죠? 이러면 됐어요. 일단, 기다리고. 자, 이 아이가, 효율성을 몇 프로 올려주니? 이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데, 일단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쪽 보면, 100% 올랐네요. 100% 올랐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만화 관련된 건물을 많이 지으면, 그거 부스팅이 가능하겠죠 그거는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나무 언제 배달되니 이거 하나 더 줄까요? 음 나중에 마나 우물도좀몇개더 줍시다 또 생산력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 자 많이 더 기다릴게요 여긴 왜 사람이 없나? 맞는 사람들이 없어? 지정은 안해서? 자 이렇게 할게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작동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으로 이래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패치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나무가 부족했구나. 자, 나무 다시 심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 이런 거다 채워놔야 돼. 자 그리고 이쪽 집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아이고 나무가 없구나. 뭐 어, 생길 때까지 기다리죠. 자 나무가 생겼습니까? 아직도 이거 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쵸? 헤이라이. 자 20개만 더 전달하면 돼요. 끝. 어어 7개라니.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 자 드디어 건설이 된다. 터 자, 터반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탐색을 보낼 수가 있어요. 탐색을 보낼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제가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건설 게임하고 텍스트 로그 라이크하고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연구가 완료됐죠 자 오픈합시다 우이! 멋지네요 자, 시민 단계가 있고요. 이제 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시민 단계로 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애니멀 파밍도 생겼네요. 막뭐 벽에 많이 생겼죠? 이런 거 차근차근 생겨주면, 그, 생겨주면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땅을 차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철이 없다 그 원정 떠나야지고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번에 그 외부지역 탐사를 떠날거고 거기서 철이나 뭐 그런 기타적인 자원을 찾으면 좀 행복해지겠죠 찾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 자, 찾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